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교정원 기회실에 근무하시는 치산 유경주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교무가 되어서 진리의 눈을 뜨는 삶을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신 두분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퇴임하셔서 정량을 하고 계십니다. 두분두 두 스승님들의 공들임이 있으셨기에 미력이나마 미략, 교단의 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3년 동안 기획실에 근무를 하면서 고민하고 느낀 감상들을 소생님들과 좌우 동지님들과 공유하면서 감정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혁신과 변화 그리고 애쓴다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많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는 크게 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분발심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단이 백년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백년을 이어가는 기점에서 제도와 의식 교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3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교단의 구성원들이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힘은 무엇일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려고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엄마의 배 속에서 놓으면 350여 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차츰 유아기를 거쳐서 청년기가 되면 350여 개의 뼈는 206개의 완전한 뼈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뼈는 몸의 구조를 지탱해주고 장기를 보호하고 조혈 기능을 합니다 백혈구나 적혈구를 만들어내죠 골수에서 그리고 무기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의 뼈가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에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파골세포는 골성분을 파괴하는 것이고 조골세포는 세포와 골성분을 생산해내는 세포라고 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오래된 뼈는 일정하게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재형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골세포는 오래되어 불필요하게 된 뼈를 파괴해서 칼슘을 혈류로 방출해서 신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골세포는 파괴된 뼈를 다시 재생성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에서 30%의 뼈가 파괴되고 새로 재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이 되면 우리 몸의 뼈는 완전히 새로운 뼈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데에는 호르몬과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과 기타 몸의 화학성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뼈를 유지해 간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조화는 어긋나거나 부딪힘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균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 있다고 라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신, 물질, 신앙, 수행, 동, 정, 이 사, 성불, 재중, 깨달음과 활용 등의 교리를 통해서 조화와 균형은 교법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들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화와 균형의 교법적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숫자로 몇 가지 방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4 더하기 4입니다 일반적인 덧셈에 있어서 4 더하기 4는 8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4 더하기 4는 2가 되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2가 되냐면 사사로울 사자와 간살사, 기울다른는 뜻의 사자가 합쳐지면 두이, 이가 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사로움이 깃들고 생각과 판단에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하나의 목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의 비틀어짐과 나누어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공적이 아닌 개인적인 범위와 관계들을 지향하게 되면 또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움을 지향하게 되면 기울어진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않고 둘로 나누어지는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법무 말씀에 사람이 재주가 늘고 힘이 생기면 스승을 자기 잣대로 재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쉽게 된다는 경계를 해주셨습니다.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를 보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행동은 하나를 만들어가지만 사사로움이 반영된 기울어진 판단 판단과 생각은 공동체를 둘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은 회상과 자기를 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몰라주면 야속하고 원망심이 생긴다고 공도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망심과 야속함이 쌓이면 회상과 내가 모르지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훈련원에서 아주 테임을 앞둔 선배님 한 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평생을 농촌과 낮은 교당에서 근무를 오시면서 불편한 몸들을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시기에 종부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간부님께서 어떤 왜 교무님은 그렇게 밥을 많이 퍼냐고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식판에 담냐고 핀잔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선배님께서는 교당에서 혼자 식사를 해 주시, 드시기가 무척 불편하신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종부에 오셔서 마음 놓고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시려고 했는데 뒤에 계신 어느 간부님께서 그 교모님을 향해서 그런 핀잔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척 상하셔서 1년 동안 종부를안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제가 총부에 오시는 교당의 교무님들 기간을, 기간에 을기간 계시다가 총부를 찾아오시는 교무님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선배님께서는 그런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당신은 늘 스승님들의 법문을 되새기고 연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늘 스승님과 문답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다고 하십니다. 4 더하기 4가 8이 되고 더큰 숫자가 되어야 되지만 사사로움과 기울이진 생각과 판단이 뭉쳐지면 둘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 더하기 2는 4가 되어야 되는데 2 더하기 2는 0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는 1롭다할때 2자고 이자에는 탐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2자는 배나무 2자인데 나누다,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가진 2자입니다. 이 2와 2가 합치면 숫자 0을 의미하는 0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떨어진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은 분열을 생산하고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쪼개는 것은 분열과 대립을 불러오고 차별화를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쪼개려는 마음에는 사사로운 이기 개입이 된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꼭 그쪽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는 이를 쉽고 수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에 잡고 있으면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나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비추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 공중과 대의를 쫓아가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기고 차지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이론만을 주장하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방정식은 0 더하기 0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0 더하기 0은 이가 되는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공, 빌공자와 공병될 공자가 합쳐지면 기쁠 이, 화기로울 이 자가 되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공자 공심을 대산 종사님께서는 시방을 다 담고도 남을 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텅빈 마음이고 상대가 끊어진 심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공심은 포용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의견보다는 남의 좋은 의견을 잘 들어주고 남의 뜻을 잘 맞추어주는 포용력을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 저의 30대를 생각해보면 혈기로 살았던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부욕도 많고 열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 차는 걸 좋아하는데 공을 차면 지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안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기려고 공을 찼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너무 기분이 좋고 지면 마음이 좀 상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에서는 아프면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퍼였던 시기였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는지를 살펴보면 상대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상대가 있기도 했고 나보다 능력이 조금 부족한 상대가 있기도 했고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상대가 있기도 했고 나보다 조금 더 덜한 자리에 있는 상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상대가 있었는가 하면 나보다 더 적게 아는 상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부딪히고 모난 마음으로 경계를 대했을 때 아팠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40대는 아픔으로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조신하고 조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빈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비움을 찾아가고 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픔은 조금 가셔 있습니다 조금 틀리고 조금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크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맹자께서는 순임금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좋은 의견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포용의 귀감은 사기종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다 그 의미는 나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좋은 의견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신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공인 공변된 마음은 대산 종사님께서는 시방을 다 좋게 해주고도 남을 만한 마음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공변된 마음. 저는 공심을 사욕을, 사욕이 떨어진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나 사사롭지 않고 공변된 마음이 이빌 공변될 공와 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공평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에 순서를 잃지 않고 순서에 맞게 취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공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3년은 이런 공평함과 공정함을 얼마나 쫓아왔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공심이 지극하면 협동심이 생기고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잘 알고 계시는 성타원 송영봉 선지님들께 선지님께서는 유일학님을 졸업하신 그해에 누구나 가기 꺼려하는 운봉 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운봉 교당은 지리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라 무척 치안이 불안하고 위험한 교당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당신의 따님을 그곳 위험한 곳으로 사령을 내셨고 그 발령을 기꺼이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운봉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야학을 하시고 인재양성을 하셔서 많은 전무출신들을 배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용기는 공심으로 가득 찼을 때 생기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공심의 구경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짓지 않고 받는 해로움이라도 달게 받고 넘겨버리는 것이다. 이론금만이 아니고 나에게 비록 그것이 해로움으로 다가오더라도 달게 받아버리고 넘겨버릴 수 있는 신법이라야 공심이고 그것이 구경의 신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품구장에서 대종사님과 선지님들께서 방음공사를 하실 때이 마을의 부하한 사람이 그 간석지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니실 때 제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해 주십니다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위로만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짓지 않고 받는 해까지도 달게 받고 참아버리는 참아 넘겨버리는 그 신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종사님과 군선님들께서는이 마음의 구경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심과 공심을 더해지면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쁠 이 화기로울 이자가 생기는 것이다. 공심과 공심을 길러서 포용심이 키워지고 사욕이 떨어지면 마음에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될 것이라고 생각이 떨어집니다. 이 마음이 사은의 공물임을 우리는 자각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사라질 때 보은행이 오는 것이고 그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법회를 보기 위해서 어제 저는 단골로 다니는 미장원을 갔습니다 요즘은 이발소를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발소는 잘안 갑니다 어, 갔는데 제집 근처는 대한민국에서 학원이 많은 학원이 많은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이 하, 그 학생들 보습학원이죠, 영어 수학, 뭐 국어 사회 이렇게 눈만 돌리면 학원이 수두룩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많은 가게가 미장원입니다. 이발하는 것이죠. 근데한집 뿐만 한집 미장원인데 제가 거기 그 지역에 산 지가 꽤 됐는데 여러 집을 다녀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 이 바람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집을 이제 선택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가가지고 이발을 하고 있는데 어,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어, 예약을 받는 전화였습니다 지금 가도 되겠냐 네 지금 와도 되는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 지금 바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전화를 하고 끊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제 머리를 손질하면서 앞머리를 싹둑싹둑 잘라 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당황했습니다. 앞, 앞머리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근데 제가 앞머리가 조금 짧다 짧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분도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옆머리도 조금 더 치고 뒷머리도 조금 더 치고. <웃음> 처음에 제가 머리를 이런 식으로 깎아주세요 했을 때는 당신의 그림이 있었죠. 아 균형을 좌우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앞뒤 균형을 어떻게 맞추겠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예약을 받게 된 거죠. 변수가 생기니까 그 변수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 못하고 당신은 또 계산을 하셨겠죠. 아 손님이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제 앞머리를 생각없이 잘라버리셨습니다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웃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안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이 저는 대공심, 대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타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우리의 뼈 기능들을 건전하고 튼튼하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서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뼈로 우리 몸을 유지해주고 우리의 장기를 보호해주듯이 우리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도 저는 대공심과 대공심의 적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털어내야 될 것과 새롭게 생성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지켜가야 될 것들에 대한 조화와 균형의 교법들, 교법적 가치들을 실현해간다면 실의 장단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법이 지향하는 조화와 균형, 균형을 위한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방정식을 생각해봤습니다 시방을 다 담고 시방을 다 좋게 해주고도 남을만한 마음인 대공심 대공심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간다면 반드시 행복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담쟁이 넝쿨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식물보다도 담쟁이가 늘 마음에 기쁘게 다가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 중에 정연복이라는 시인이 쓴 담쟁이 시입니다 한평생 하는 일이라고는 온몸으로 낮게 낮게 깔려가는 오체 투지 뿐인데도 그 보이지 않는 일보일보의 전진으로 아스라이 높은 담벼락도 걷더니 뛰어넘는다. 길이와 높이가 이었고 하나 되는 그 눈부신 한 생을 엮어간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복잡한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낮은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마음을 비우는 공변된 신법을 키우는 적공을 해간다면 행복공동체는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담쟁이가 낮게 낮게 깔려 오체 투지를 하는 그 마음으로 전진해 가듯이 우리도 기필코. 행복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또한 더 적공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도록 적공하고 적공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